어휴 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았왔습니다 오늘 영상 민hp님의 꿀잼 체인소맨 영상 준비했는데요 아 이게 또체인소맨의 원작 특성상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자체도 상당히 잔인한 편이고 그리고 또 체인소맨 아주 강력 스포들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어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시청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톱 열차 출발합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꽃미녀 마키마씨의 등장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체인소맨 어이 늦었다고 자 나와라 나의 권속들이여 화염 방사기의 악마 그리고 헉! 야 이거 무기인간들 싹다 집합했네요 활의 악마 폭탄의 악마 채찍의 악마까지 싹다 나왔네요. 체인소매 이거 하나가 감당 가능한 부분이냐? 야, 야, 야, 야, 야, 오 오오오오. 이거, 이거,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그 장면 바로 연출되버리죠. 화염마사기 상당히 강력하는데. 야, 다른 무기 인간들이 연속해서 공격하니까. 야, 역시 다구레는 장사가 없어. 어머! 체인소매 바로 죽은겨? 설마? 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죠? 으아, 체인소맨은, 죽지 않아! 아무리 팔이 잘리고, 목이 썰려도, 아! 야, 이거 조좀빡센네 살아있는 한, 끝까지 공격한다! 자, 창의 악마 공격 들어갑니다. 어, 안 돼. 폭탄의 악마가 결국에는 어 포치타 심장과 둘이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 텐지야 괜찮아 살아있니 너? 어 텐지 걷어차 버리고 결국에는 마키마가 어머머머머머 포치타의 심장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마키마와 이거 완전 그 포치타 스토커거든요 사실 거의. 다시한번 바키마의권속들과 함께 이번에는 새로운 괴물들과 또 함께합니다. 첫키까지 <웃음> 어? 저 바퀴벌레는 누구야? 화염방사기로 지져 무슨 뭐 벌레 악마야? 참! 가볍게 썰고 어 제이슨도 있네요 좀비 제이슨이야 쟤는? 스크림이다! 롱소장만 막아주고 야 이거 서로서로 잡고 받아내고 잡고 받아내고 어! 또다른 전기톱맨 등장 얘는 진짜 전기톱맨이네 <웃음> 어, 근데 다른 전기톱 버프 받아서 그런가 좀 세긴 세 자, 야, 잘가요. 야, 뒤 조심해라! 아, 이거 뭐, 여기는 뭐, 심심하면 은 반갈죽이네? 심심하면 그냥 반으로 떨려! 어! 그때, 모든 걸지켜었던 폭탄의 악마. 자기 머리를 던집니다. 선물이에요! 난 머리가 다리시 잘하거든. 뭐야. 펑! 허어. 와, 마키마씨도 무적이죠, 사실. 페니와이스 땅. 상자 안에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SCP-096, 부끄럼쟁이 무적이라는 녀석인데. 이거. 눈이 마주쳤어. 도망쳐, 얘들아! 야, 아무리 너네가 무기 악마라고 해도. 096한테는 안 돼. 쟤 진짜 찐 무적이란 말이야. 니네들 그어도안 통해. 아, 야, 찔러봐야 어림도 없다고. 어어어어겠다 내가 직접 처리한다. 스어어어으로어어검 깨고 잘 가라.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완결을다 보기는 했는데 하도 오래되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안나네 잘 오우 오우 와 마키마 역시 너무 강력합니다 SCP-096도 마키마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자 다음은 페니와이즈 어어어 어디와 온 지옥에서 또 다른 초거대 거인 악마 또한 그대로 거인끼리 붙여 한편 포치타 생존 시절 오늘도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일당을 하고 있다 아요괴물 녀석 이거 좀 받아들아 아야아야어 우리 포치타 괴롭히지 마, 뭐, 이 자식아! 어허, 포지딱 괜찮니? 음. 자, 자, 자, 자, 이거 얘는 무슨 괴물이야? 무슨 그 기생수처럼 생긴다? 야, 포지다 준비됐어! 들가지야땅다아썰어버려 <웃음> 자, 얘네들 잡으면은, 어, 공안 쪽에서 우리 일당 줄 거야. 오늘은, 간장계란밥이다 저녁. 어허 어. 어. 어. 하지만 죽은 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포치타 그렇게 체인소맨이 됩니다. 싹 모아가지고 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두둥 체인소맨 온. 와아아다아아아아오호오 얘는 조금 더큰 괴물이다. 아아아찍어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이아이 음 어, 어, 어, 어, 어. <웃음> 괴물이 계속 아아아아아아아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아아다아아아아 어머, 어머, 어머, 으악. 그렇게 체인소맵마저 있나요? 어머나 아이고야 내목 내놔 이자식아 어디를 훔쳐가려고 안되지 아! 뭐 약간 체인소맥 각성처럼 생겼지만 요게 만화에서는 포치타에 진짜 모습이거든요 본모습으로 각성한 포지타 저거 목에 목에 있는거는 뭐 목도리가 아니라 전기라고 하더라고 설정 자체들이 다 어마무시하죠 와. 각성한 진짜 포지타의 위력 엄청납니다 뭐전기톱을 일단은 4개로 시작을 해요 머리까지 5개구나 이거 이거 덴지에 칭쏘되면 상시 30. 상대도 안되겠는데 찐 포치타는 썰어버리 컷 뚜루루루루루루 어 열심히 또 악마들을 잡고 있는 악키 등장하자마자 죽습니다 아돼 우리 악키 살려내 <웃음> 뭐야! 총의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아우 너무 센거 아니냐? 총의 악마는 그, 보스급이잖아? 아. <웃음> 그냥 무차별적으로 악마도 날려버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총의 악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이고 아군이고 그런거 없을 것 같아. 짠단짠단짠야짠짠짠짠야넌악짠가 오. 오. 아니야 짠짠짠짠은 일단은 오. 마무리 짠는게 맞습니다 싹을 잘라버려야지 날라가 버렸어. 오! 찐 총양마 각성 드루 타. 어, 어, 오 마이 갓. <웃음> 이거면은 전 세계가 멸망당해요. 오! <웃음> 야, 젠자 이거 너 감당 가능하냐? 그렇지 포치타가 나와야지 이거는 <웃음> 원래 주인이 나와야 됩니다 <웃음> 찐체인소맨 vs 총의 악마 어 그, 잠깐만 브릿지웜 오랜만에 본다 넌또 여기서 왜 나오니? 총이 막 끌고 간다 아니 원래 트레버 헨드슨 괴물들 굉장히 무서운 녀석들인데, 이거, 총의 악마 앞에서는 그냥, 조물액이 1, 2, 3이야. 아이 하... 끔찍한 실체들을 본. 자, 맞짱 들어 왔습니다. 총의 악마 vs. 전기톱의 악마. <놔람> 이야야야 싸움이 되는데? 총한번 쓰면은 세계 멸망급이라는 총이 악마와도 오 대결이 되는? 그런 상황? 와우! 체포날려 오 지금 바깥으로 는리가오 어. 뭐야 달까지 왔어? 이게 어디까지 내절하는 거냐 이거 뇌절도 계속하니까 웃긴다. 어어포자 심장, 직접 뽑았어. 다시, 포지다 날려가지고, 지구로, 돌아간다! 어, 야, 이거 뭐, 이거 탈부착식이었어, 심장이. 편하네. <웃음> 아, 오, 날개! 너무 멋있어! 총기한 날개라니, 이거 심박하다! 뽕! 자 아, 날렵 펑자 총야마 나, 그 전기톱 날개까지 얻은 전기톱맨 상대 어렵습니다 오 이제 한번더 대포 날리려고 하는데 대포 그대로 뽑나요? 어 뽑아버리고 잘가고 우와 총양마컷